아파트 전세 전화 주신 분들 잘 처리되었나 모르겠네요. 현실 즉시 하셔야 합니다. 난 아니겠지. 난 아닐 거야. 이런 생각 버리세요. 경북 포항시의 미분양 아파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근 경주시도 미분양 아파트가 다소 줄긴 했지만 1,100여 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15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미분양 아파트는 7월 말 기준으로 4,358 가구다. 6월 2,509 가구보다 무려 1,849 가구나 늘어났다. 지난해 12월에는 41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 2월 3,240가구로 늘었다가 7월에 급증했다. 7월 말 현재 등량동상구트리니언 시그니처 175가구, 워천읍 남포항 태황하노스 206가구, 워천읍 포항 아이파크 128가구, 학잠동 포항자의 에서턴 31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흥해옵 경제자유구역 동화 아 u c 대방 엘리움, 한신 더휴와7월에 계약을 마친 양덕동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1, 2블럭은 미분양 가구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주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6월 1302가구보다 174가구가 줄어 7월 말 기준 1128가구다. 경주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120가구였으나 올해 3월 2078가구로 크게 늘었다가 매달 줄어드는 추세다. 미분양 가구는 KTX 신경주역세권인 번천읍에서 많이 나왔다. 더 메트로 줌파크 364가구,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오블록 214가구,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블록 46가구 등이 미분양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두곳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9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은 3월 16일부터 6개월째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 구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거나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 경우 또 미분양이 우려될 때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 등네개 요건 가운데 한개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내정자는 분양 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안 돌려준 전세금이 올 상반기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기평태, 경남, 김해 등 전국에선 여전히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갭투자는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 후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 목적으로 전월세를 놓은 계약을 의미한다. 1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국에서 갭투자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평택으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건의 갭투자가 이루어졌다 평택 지역 전체 거래량 830건의 8 3 0건의 8.3%에 이른다. 주로 1억 원 안팎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잇따랐다. 평택 포승읍 도시형 생활주택인 평택 메트로아임 전용면적 23년 6월 4천만 원에 거래된 이후 한달 뒤인 7월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의 임차인을 구했다. 같은 지역의 스마트 빌드 5.1차 전용 면적 2 0는 지난달 전세보증금 최고가인 7천만원의 계약이 이뤄졌다. 이는 6월 거래된 매매가 4200만원보다 28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수도권보다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방도시의 갭투자도 많다. 김해는 최근 3개월간 62건의 갭투자가 이뤄져 전체 거래량의 5.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북 포항 북구와 경남 양산도 각각 58건의 갭투자가 있었다. 광주 북구 4 7건 강원 원주 47건, 충남 아산 46건 등도 갭투자 거래가 활발하다. 지방에선 재건축 연안을 넘기거나 연안이 임박한 노후 아파트 대상에 갭투자가 두드러졌다. 1984년 준공된 김해 동상동 광남아파트 전용 6 3는 지난달 7,700만 원에 매매된 직후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차 계약을 맺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 재건축 아파트는 현지 지역민은 매수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며 반면 외지 투자자들은 자기 자본 없이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강통전세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세보증금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3,407억 원에 달했다. 2013년 9월 상품 출시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큰 규모다. HUG 관계자는 현재는 매매가가 더 높더라도 향후 집값이 내려가면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계약대보증상품 가입을 권장한다. 고 말했다.